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이큰터라입니다 여러분 <웃음> 발렌타인데이가 좀 있으면 다가와요 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 날이지만 그래도 되게 기대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초콜릿을 선물할 그 사람 붉은 실의 인연이니까 과연 누가 나한테 초콜릿을 선물할까?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날이잖아요. 어, 여, 여러분 저기만 누구 초콜릿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우, 남자들 설레겠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뭐 그런 거 요즘에 따지는 따지나요? 그런 거? 어, 나, 나 때는 별로 안 따졌는데. 발렌타인데이 하면은요. 그냥 남자도 다 줬어요. 자기가 마음 음, 마음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거 따지면 뭐해. 그거 따져서 뭐할 건데. 어, 빨리 빨리 어, 사랑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네 그래서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 고르셨다면 어느 걸 1번으로 할까요?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카드 자꾸 바꾸냐고요? <웃음> 항상 1번 뽑던 사람은 1번만 뽑고 2번 뽑은 사람은 2번만 뽑아. 그러니까 내가 확 바꿔버린 거야. 왜요?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아니지.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아, 일, 이렇게 바뀌는데도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왔다. 그럼, 그럼, 응, 받아들여야지, 뭐. 응,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 확률이 솔직히. 그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요 10%만이 달아 그러면 10%만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갖다 0 번을 봤어 어, 근데 1 0번다 똑같은 게 나와 그건 럼 찐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짠네 초콜릿을 선물해그 사람이 내 붉은 실의 인연일까요 어, 붉은 실의 인연일까 <웃음> 여러분은 초콜릿이고 나발이고 어, 귀찮을 수 있겠다 싶어. 음, 귀찮을 수, 있, 어, 그 지금 현재 사, 심정이 어, 귀찮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될것 같은데?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 귀찮다. 아, 그깟 거, 어, 사랑, 어, 사랑, 사랑. 어, 저기, 막,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사랑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냥, 가랑비의 옷이 젖듯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래야 마음이. 음, 마음은, 참, 어, 이게, 이게 뭘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저기, 배럴이 나가지 말라고, 이게, 이제, 충전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물론, 오래 가지. 근데 내 성격상,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디? 자, 1번. 하듯.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 같아 맞죠? 맞아. 근데 그 사람이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에 있어 하는 거 어, 확실합니다 어, 마음에 있어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멀리서 바라봤던 게 아닌가 근데 왜 멀리서 바라봤냐 라고 하면은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명분을 갖다가 주질 않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누가 나를 갖다가 좋아하거나 알거나 그걸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내가 뭔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내미칠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그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널널할 수 있잖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좀두 주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카드에서는 어, 어떻게 알려주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 받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어, 그러할, 어, 마음이 없었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이제, 이제,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지금 이게 후자겠지? 어, 이게 저기, 막, 그, 뭘뭐 누굴 갖다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면 속이 시끄럽거든. 머리가 복잡하거든. 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다던가. 그쵸? 뭐 확률은 여러분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상대방보다. 음. 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 없는 에내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할고 자시고 할그뭐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게 아닌가? 어, 속 시끄러워요. 속 시끄럽고 짜증나. 뭐 이런 저런 뭐 인간의 치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인간의 치기도 이 치이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어, 과소비한 빌들 같은 거. 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질렀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야. 사람의 치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어, 풀려고서 그냥 이제 인터넷 쇼핑했는데 그 빌도 쫙 날라와 주변에서는 어, 그래 아 머리 아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연애는 무슨 연애냐라고 싶었겠지. 어, 저기만 그냥 연애는 한번 건너뛰자. 어, 굳이 내가 여기서 연애까지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 귀찮기도 하고 그냥. 어 이거 귀찮다는 건 몸이 귀찮다라기보다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늘어져 있고 싶다 이거지 정신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쩌면은 연상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계급장이 높던가, 어,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슨 자기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음, 자기 가게나 자기 비즈니스나 그런 걸할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회사가 아니고 그냥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하고 큰 저점이 없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만났대?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하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는 이게 같은 그 바운드리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 그럼 이게 소개팅인가? 음,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중매 같은 거 요즘 많잖아. 어, 소개팅, 뭐, 우연한 계기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여러분이 잘 들리던 어떤 가게에, 뭐, 그 가게 주인 사장님이라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 같은 회사로는 아직은 안 나와. 아직은 안 나와서 그래요. 좀더 좀 뽑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여러분은, 어, 그런 그것 같아. 아직까지는 내가 어, 내 마음에 담은 사람이 여러분도 있거나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누군가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들여놓을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그, 그 오랫동안 뭔가 얽히고 섞인 문제 그 실타래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꼬여 있어갖고 풀지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노인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 풀어 나가려고 애쓰는 와중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들어온다라고 봐요. 음. 그럼 그 사람이. 붉은실의 인연이냐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여러분이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어허, 이게 뭐지요 왜 그러냐 이게 똑같은 게두 개씩이나 나왔네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개, 혼자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혼자서 내색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왜 갑자기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야 발렌타인이 들어 명분이 주어졌잖아. 어 저기 건수 잡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뭐. 뭐 그런 거있어 이런 날 필요 없이 그냥 뭐 초콜릿 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은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내가 초콜릿을 줬는데 거절 당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발렌타인 데이는요. 초콜릿을 줘도 끝이 안날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게 거절을 한다고 라 해도 발렌타인 데이 때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호의를 평한 거다라고 하면 은 그치. 다음번에 또 기회를 봐서 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나를 갖다가 택하는 게 좋다는 거야. 왜 일단은 차여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 그렇지만 평일 날 차여봐. 이런 날 아닌데 차이면 어떻게 돼? 어, 다시 도전하려면 진짜 멋쓱하지어 그때는 진짜 안돼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그 특수 상황 이러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그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그 마음을 갖다가 어발전해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게 드러내질 못 되냐면 성격 탓이지 뭐. 어,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설레발치고 그런 성격은 못된다 라고 봐요. 음.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저거 음. 있잖아요. 어, 그... 그 애면은 애늙은이라고 그러고 나이가 있으면은 어 조금 꼰대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세 이 시대에 살면서 어이 신세대 이런 문화를 갖다가 어 온전하게 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지. <웃음> 좀 따분하죠. 어좀 따분하다라고 봐. 그런데 뭐나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떤 시작할 어떤 준비는 이 사람은 돼 있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은 마음의 준비는 끝나. 한것 같아, 자기가, 어,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고, 여러분하고 뭐만 남았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대화를 갖다가 이끌어내서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내는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근데, 이, 여러,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약간 조금 티키타카가 덜 되는 느낌이 있어요. 덜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네? 음. 그러면은, 붉은 실의 인연일까요? 아닐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해요. 음,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은, 대화가 발전이 더딘 게 아닌가. 만약에 대화를 나눈다면은, 어, 티, 이번에는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 결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어, 그 마음이, 어, 저기, 뭐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서로에게 스며드는가 라는 거지 음, 여기는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음. 조금 구식이거나, 어, 구식일 수 있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노땅 같은 그런 냄새, 그 꼰대스러움이 있다고, 응. 어, 이 21세기에 사면서 20세기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딱 보면, 엔틱엔틱스러워. 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나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어,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런 게뭐 확실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지. 뭐, 말하자면 송중기 같은 거지. 송중기 봐봐요. 지멋대로 하잖아. <웃음>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오기는 하기는 하겠는데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을 받아줄지는 미지수야 그왜 그러냐 여, 여러분도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어 음, 고민이 된다랑 무엇과 고민이 되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게 아닌가 어, 자유롭지 못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싶다 여러분이 저기 할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큼 발랄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호응해주기가 살짝 힘든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이 망설일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조금 음, 그게 뭐라 그러지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럴까 저렇게 말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이미 어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저기 막 깨,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누, 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그래도 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어 한다고 어. 뭐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화를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입대껏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과 어, 실제 여러분이 뭐가 다른지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나가자라는 거지 이걸 뭐 당장에 뭘 어떻게 뭐 쓰러뜨려 보겠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과거의 남자 과거의 뭐 전남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이 살짝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그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과거의 남친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거 뭐지 그런 뭐 어, 제스처까지는 아니어도, 그, 그, 런거 있잖아. 텔레파시? 아, 얘가 아직도 나, 얘가 나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구나. 어떤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된다는 건 여러분도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요?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남그전 남친, 남친은 이미 헤어졌잖아. 어전 남친은 전 남친대로 두고 이 사람하고 뭐 당장 사귈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갖다가 조금 더 알아보자라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 그게 어렵겠냐는 거야.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 저기 만 미련을 갖다가 두지 말라라는 거지.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뭐하러 지나간 일에 저길 둬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그 진짜 마음이 복잡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어 복잡스럽고 이게 뭡니까 어 여러분이 어쩌면은 이 사람하고 어떤그 대화를 갖다가. 아, 나눠보지도 않고서 아웃시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또 뭘까요? 음. <웃음> 음, 이게 뭘까요? 이런, 웨어라고 한다면, 음, 이걸, 이걸 이쪽으로 두고, 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결정을 못 내린다 계속 그 자리에서 다람,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어, 구패냐 뉴패냐를 두고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응.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어, 사람이요 어, 그런 마음이 있어 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패를 기다리면서 어, 이 뉴패를 갖다가 거절을 못하는 거야 왜 거절을 못하냐고 그런 거지, 어, 어, 이 뉴패도 아깝다라는 거지. 어, 아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구패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려. 얘랑 사귀고 있는데, 구, 내가 기다리던 구패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사귀지 못한다라는 거지. 어, 이러다가요, 어, 저기, 뭐, 양쪽 다 놓쳐, 양쪽 다. 어, 왜, 할둘중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패한테서도 지금 연락 안 오잖아요. 구패 구패 지금 엉덩이 어, 의자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어, 그렇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뉴페를 갖다가 사기 전에 구패가 올것 같아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 뉴페는 이득하고 있고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저기 뭐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나? 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엔젤, 엔젤한테 한번 물어볼까? 엔젤 어디 갔니? 어, 엔젤 여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안 끊어져. <웃음> 자, 우리 천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갈팡지팡, 갈팡지팡, 음, 기다릴까요? 음 기다릴까요? 아니, 아니야.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초콜릿을 주는 사람, 초콜릿을 주는 사람하고, 어, 초콜릿 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얘기를 나눠볼까요? 얘기를 나눠볼까요? 초콜릿을 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n no. <웃음> Oh my god. Oh my god. Oh, oh, 초콜릿을 주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지 말래네. 아 왜? 홀 대박. 그러면은. 구패 기다리나요? 구패 기다려요? 구패 기다려? 구패 기다려? 어 이게 뭐야? 어, 이, 이게 무슨 뜻이지? 잠깐만요 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저기 뭐야 단호하게 행동하라는데? 헐 이게 이, 이, 그러면은 뭐 구, 구패도 뉴패도 둘다 아니다 라는 거야? 어휴. 조금 더 지켜봐야 돼 근데 나 진짜 당황스럽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건가 본데? 그냥 너의 길을 가라는 라것 같은데 아까 내가 이게 나와서 찝찝했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 마이웨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음, 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암튼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어, 그럼 초콜렛 주는 사람이 사람은 아닌 걸로 <웃음> 그렇다고 진짜 막, 확, 자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 모르잖아. 천사님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어, 천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암튼, 음, 그럼, 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암튼. <웃음> 내일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여러분 안녕. 어, 저는 이렇게 물러갑니다. 총, 총, 총.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아 진땀이 빠작 빠작 이거 이거 라이브도 아닌데 이렇게 진땀이 빠작 빠작 어, 왜냐여면 이거는요 대본이 없는 거잖아 카드가 뽑히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주제야 초콜릿을 선물할 그 사람 붉은실의 인연일까 붉은실의 인연일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음, 음, 여러분이 아, 어 허, 허, 이게 뭘까요? 음, 여러분이 저기 막따 보아하니, 어, 보아하니 남자 이번에 남자 운이 그닥 그다, 그닥인 것 같네. 어. 아, 잠깐만요. 음. 음. 아니, 저기, 뭐, 말을 하다 하다 보면은, 음, 목이, 목이 말라서, 음, 어디 봅시다. 하... 여러분, 혹시, 음, 여러분도 지금 방향을 갖다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요즘 왜 그런지 몰라. 어, 사람도 답답한가 봐요. 어, 나, 내가 그게, 그, 기운들이 느껴져. 왜냐면, 하 솔직히, 이 카드를 딱 오픈하면은 내가 그 카드의 기운이 있거든. 음, 그 카우, 카드의 기운에 따라서 내가 까불기도 하고, 쳐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카드 자체가 그냥, 하, 요러는 것 같아. 그냥 답답해요. 딱히 뭐, 음, 그런, 그런 것 같아. 음. 그냥 그긍 진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갖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그 어떻게 새로이 뭔가 뭔가를 갖다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뭐 그런 것들 이 있잖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답답하다라고 봐요. 답답하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초콜릿을 줄 사람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있기는 있겠다. 어, 있기는 있겠다. 그런데 어, 그런데 이게 웬 말이요라고 한다면은 글쎄, 여러분 저기 막.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탐탁치 않을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한테만 초콜릿을준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있고 또딴 사람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어, 두 사람 다에게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이걸 갖다 꼭, 어, 내가 둘다 사귀고 싶어서 다 그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어, 이 사람도, 그냥 호감은 가는 거지 정확하게 두 사람 다 어떤 캐릭인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 다한테 초콜릿을줄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 저기 막두 사람에게 어 저기 막 초콜릿을 준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간주 점프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어, 지금 일하는데 바쁘고다가 섬세한 건좀 떨어져요. 섬세하거나 뭔가를 갖다가 배려하거나 이런 건좀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준걸안 하는 거예요. 어, 저기 막. 누구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심산으로 그렇게 한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초치시나요? 라고 하는데, 초치는 게 아니야. 봐봐! 이거 보여요? 이거? 어, 이거, 이거 보여요? 이, 이, 타로카드 많이 했으면 알잖아, 지금? 뭐야, 이거, 양다리. 두 명의 이 사람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상처 입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솔직히 뽑히는 대로 나온 거예요. 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놨나? 어, 일부러 갖다 놓을 것 같았으면 좋은 거 죄다 갖다 놓지. 내가 뭐하러 이거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라는 거야. 그거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돼서 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의도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어, 의도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맞아. 어 마음이 있었던 건 맞고 그게 의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갖다 여러분한테만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이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올 그 무렵에 마음에 들어올 그 무렵에 동시에 누군가가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 양다리 어쩌다 양다리다라는 거야 의도된 양다리라기보다는 그렇지 만 이제 어쩌다 양다리가 됐는데 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고 간 느낌이 난다라고 왜요 라고 한다면은 뭐 왜긴 왜야 어, 뭐 어, 둘다 좋았을수도 이제 다다익선이라 그러잖아 남자들은요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요 음 그럼 여자는 남자를 싫어하냐 아,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지 <웃음> 그러니까 커플커플이 되는거지 네. 자도 남자 좋아해요. 어, 그렇지만 차이는 있지. 무슨 차이? 남자는 대놓고 좋아하는 거고, 어, 여자는 어, 숨어서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조마조마 했어. 들킬까봐. 들킬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요 마음을 갖다 확 주지는 말아라 라말 라는 거지 막 주지는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한테 자기의 매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어필할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거든 음 멋있는 사람인 건 맞아 어, 직업도 괜찮고 어, 직업도 괜찮아요 음. 뭘 하든 한자리는 차지하고 앉아있겠다 싶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게뭐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시켜도 되는데, 지가 몸으로 굳이 움직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안 그러면은 답답해. 오만대를 그러니까 갖다가 다 어, 이거 이거 이거 다 자기가 진짜 손수 다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알려고 한게 아니라 어쩌다가 어, 이 사람이 여러분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 어 저기 막 이빠이 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라는 거지 짜증은 나고 또 스트레스는 받는데 헤어진다 라는 말은 안 나온다 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이냐 어. 네가 가라 하와인 거지. 그그그그니까 뭐, 뭐야. 그녀니 떨어질 때까지 난안 떨어지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왜요라고 하면은 내 붉은 실의 운명이 맞나요라고 하면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런데 그쪽에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 일단은 시절 인연은 맞을 수 있겠다 싶어. 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요. 인터넷에서 그걸 저기, 막, 여자 떼는 거, 이제 비방 같은 거 하나, 거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웃음> 이 사람이요, 어, 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 사람도 그래. 사회적인 체면이나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거 갖다가 소문 내고 싶어 하진 않, 않겠다 싶어. 음, 자기 망신이잖아. 자기 망신이고, 막 이러니까 소문은 내려들지 않겠다. 아, 그러나 이걸 갖다가 해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고, 둘중 하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소문을 안 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 조금 쉽지는 않을 듯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잘났으니까 어, 쉽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여러분도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데 쌍방이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무리하게 뛰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 성격에 이렇게 무 그제 확못 떠내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소문이 나면 안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날까 봐 어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음. 여러분은 뭐 속상하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도 이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하고도 잘 맞을 수 있겠다 싶어 어, 어떤 면에서냐 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이 좀 바쁜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갖다 여러분한테 할애하지는 못한다 라는 거야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두는 시간은 많다 라고 봐요 어 그게 꼭 굳이 그쪽에 누가 있어서라는 거기보다는이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럼 그럼 이 사람은 뭐하냐? 라는 거지. 뭐 하냐라는 거지. 뭐둘중 하나는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알아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야. 어,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로 마음을 정했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일이 장기화되면서 사람이 무, 무뎌지거든. 무뎌지기 때문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디 무리하게 뜯어내려다가 그쪽에서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잠시 보류 어,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아,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갖다 초콜릿을 주는 게 붉은 실의 2년이라 이걸 갖다꼭 봐야 되나 싶다. <웃음> 일이 이 지경인데 와 이거 안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음... 왜요? 선생님 하면은요. 임신만 하지 말아요. 음, 임신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임신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 간혹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 일은요. 그, 저기 핵 저기 뭐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일은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어, 그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과연 좋은 방향일까라는 거지 왜냐면이 사람은 결혼이나 뭐 어떤 그런 것에 준비가 안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요즘 남자들 그렇게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아직 가정이란 걸 꾸려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사회적으로 아직 할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비혼주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결혼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게만 조심하라. 그럼 그쪽은요 어떻게 되냐요?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둘중 하나는 선택하기는 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 시간 신경을안 쓰겠다 싶어. 근데 여러분이 왜이 사람한테 이렇게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이 이 사람하고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응. 여러분도 뭐그 저기 막 그쪽이 뭐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 것도 있고 막 여러분들 성격이 막 불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또 희한하게 이걸 갖다가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는데? 응. 어, 언젠간 떨어지겠지 하고서 또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정리할 마음은 있어. 정리할 마음은 있는데 무리하게 뜯어내가지고 부작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깔려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저기막 붉은실의 인연이 맞나요 라고 하면 그런듯 싶은데 음. 시, 시절 인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헤어진다는 거 보면 음, 이렇게도 안 헤어지고서 계속 있네 뭐 싸운다는 말도 안 나와 어, 싸우지도 않아 이, 이 무슨 일이오 <웃음>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있어. 스트레스 받아말 뾰족뾰족하게 하는 건 있어. 그렇지만 그거 없고뭐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마인드적인 면이나 이런 게 맞는 게 아닌가? 음 이게 보통 같으면 이거 싸우고 막 그, 그년 그 찾아가지고 머리채 잡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응. 근데 이게 달카드가 처음에 나온 거 봐가지고, 그, 그쪽이 먼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응. 응, 그쪽이 먼저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진 않아. 어. 그냥, 아, 이 사람이 빨리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어, 짜증나고, 그런, 그런 건 있어도, 그, 이 사람이, 어,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웃음> 미안해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나도 어쩌라고.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그, 그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이라도 나왔으면은 내가 그쪽 떨어졌네요 할 텐데, 이 사람이, 어, 뛸 마음은 있지만, 이게 그 무리해서 안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당분간에 이렇게 가겠다 싶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 그런 거 같아요. 자, 아무튼 어, 뭐그 사람 뭐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나요라고 하죠 돈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카드 상은 그래. 어 카드 상은 뭐돈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그러저기막이 사람은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짠돌이도 아니에요 쓸 때는 써요 그렇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써야 될때써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갖다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지 어, 돈은 쓰지 않아 그러 그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아무튼 어, 저기 막 이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 고 시절 인연은 맞는 것 같아요. 음. 자뭐그 그, 그쪽은요 뭐 시간에 때가 되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 이, 그렇게 이제 떨어 뛸라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 어. 어, 왜 그러는데요? 그럼 그쪽도 성격이 또 희한하게 이렇게 셋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어, 막 보채고 그런 게 없어. 도 이렇게 또 천하 태평의 사람들 처음 봤네. 어, 아무튼 그래요. 좀 당황스러워. 내가, 이, 리딩하는 내가 당황스러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음. 자, 그럼 네. 구독과 좋아요, 어,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 일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선물할 그 사람. 붉은 실의 인연일까? 이거 뭐야? 이거. 아, 다미친다친다실의인의일연일까 했네 하는 뭘까요 응? 음? 이거 왜 3장 밖에 없어 오이다다다이다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 음, 우연이 되는 건 없어, 이 타로카드에서는. 음. 내가 실수로 안 뽑았다 하더라도, 어, 지가 안 나온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야. <웃음> 여기는요, 구패일 확률이 높겠다. 음. 초콜릿을 줄 사람이 구패인 것 같은데?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끝났던 사람 음, 그 사람하고 다시 다가오는 게아지까 그런지 안지 한번 봅시다 음, 이 사람하고 왜 헤어진 거예요? 나 그게 더 궁금하네 이 사람 멋있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올 것 같은데 음. 망설임도 없다 라고 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여러분이 이런 이런 마음 마인드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반했나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 사람마다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요. 물고 뚫고 쪽쪽 빠는 걸 사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 이 마음으로 싸나이 아니가, 어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걸 갖다가 또 사랑이라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요, 저것이 사랑이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난왜 헤어졌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응.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참좋은같다어 여러분하고 헤어질... 헤어진 거 맞아? 응. 헤어진 거 맞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요 <웃음> 근데, 여러분이 싫은 것 같은데? 음. 둘중 하나는, 니 아, 네 마음, 어, 네 마음 받기 싫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아, 근데 왜 그런지는 이해는 할 만은 해.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가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 이, 이 사람, 그, 여러분,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여러분을 한번 배신을 했나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런데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어, 별로 의미 없고, 길지도 않았고. 어. 순간의 실수였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해, 그, 재회, 제외, 그러니까 재회라기 보다는 그냥 싸우고 헤어져! 이랬던 것 같은 느낌? 어, 헤어져! 라는 그런 느낌이지, 진짜로 헤어졌다는 느낌은 안 들지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거,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어, 이 사람이 별 의미 없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텐데, 그거 아무 의미 없고, 내 사랑은 너야라고 얘기했을 텐데, 응? 여러분도 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어,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 사람 좋아하고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 아니면은 여러분 카드가 아닌 게지. 어, 카드에서는요 그런 거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도 마음속으로 꼭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갖다가 그냥 진짜 봄에 눈녹듯이 사르르르르르르 그래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는 나와. 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어, I'm sorry 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어요. 듣기 싫으니까 제발 진짜 꺼져줄래.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땅을 여기를 밟지를 마. 이럴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게 진짜 진심이냐라는 거지. 나는 이 카드에서 보면 은 그게 진심이다라고는 나오진 않아. 이 사람한테 실망한 건 맞아요.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 사람을 갖다가 잘라낸 거 맞기는 맞아, 어, 잘라낸 거 맞기는 맞지만 잘라내면서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용서해줄까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르면서도 그 내리치는 그 칼에 너무 너무 미련 미련이 묻어 있었던 거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사 맞아요 여러분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했다라고 나와 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어,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 너, 너하고는 두번 다시 말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했지만 어,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붉은실의 인연인 건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붉은 실의 인연이라 그 이게 그, 그렇잖아. 그, 그, 그, 그, 그 전생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생에서 사랑하는 사람 부부나 뭐 이런 걸로 만난대잖아요. 전생에 왼수가한 명이었겠어? <웃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만나지는 거지. 음. 인연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전생의 어떤 인연이냐 하면 왼수지 왼수 전생의 왼수가 이생의 연인이나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전생에 빚받으러 왔나보지 그러니까 붉은술의 인연이 맞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것 수도 있잖아 저번에 3년 사귀다가 헤어진 그 사람도 왼수인가요? 그치 전생에 3년 동안 왼수진 사람일 거야 전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 고정관념은 버려요. 전생일 수도 있고 전전생일 수도 있고 전전전전전전전생일 수도 있고 왼수가 한둘이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백세 시대에 이별이 잦은 거는 우리가 전전전전전생들의 왼수들의 그냥 그그 그 왼수들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아무튼 이 사람의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 음. 아, 어차피 이 사람하고 헤어지도 또 왼수 또 만날 텐데 뭐 어, 전생의 왼수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게 끌린다 그러니까 한없이 끌린다 어. 이 이제 여러분은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짜증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짜증날 수도 있고 왜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좀 어지간하면 넘어와주지, 아, 넘어와주지. 어, 이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은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저기 뭐저근드리고 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고 응,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놨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응. 근데 용서 안 할래다 본데 응. 그럼 선생님 붉은실의 인연 아닌가요 어,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여기까진가 보다. 뭐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어. 이사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을 놓고 가든지 왜냐면 여러분이 하도안 받아주니까 미안하다고 소리 발이 대로 빌어서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달았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어. 아 내가 뭘더 어떻게 해? 난할 만큼 했어. 이 정도 빌었으면 용서해줄만도 한데 기집애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하라. 독하다 독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실망을 하고 돌아서, 한, 돌아서, 려나왜 <웃음> 그러나요? 돌아, 왜 슬레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저기, 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그랬다.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휙 돌아서지는 않는다. 라는 거지. 사실 전열을 갖춰서 들이대겠지. 들이대, 들이대 하겠지. 전열을 갖춰 갖고 초콜렛을 갖고서 들이대려나 <웃음>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사주는지, 소고기를 사주는지, 돼지고기를 사주는지 한번 봐봐요. 무슨... 어, 왜요? 그러면 돼지고기 사주면 차, <웃음> 소고기 사주면 일단 보류. <웃음> <웃음> 돼지고기는 어저기 돼지고기는 어저기 뭐호일래잖아 호일로 살수 있는 건 돼지고기까지래잖아 암튼 음. 자 여기서는요 어 음. 저기 뭐이 사람이 또 이게 계속 준비 전열 가듬어서 오고 전열 가듬어서 오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계속 어 전열 가 가다, 가다듬어서 오면 빵빵 차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계속 여러분한테 차는 데도 오고 차는 데도 와가지고 짜증나는 건가?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응,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요, 여기서는요, 반반이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연인이라라고 한다면은요, 어, 어, 조금 가능성은 떨어져. 어, 그러면은 가능성 높은 거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부부였어. 이혼했었던 사람이면 좀 가능성이 높지. 음. 이혼했었던 거면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만약에 이혼이 아니라 그냥 연인이었다 헤어진 거면 가능성이 조금 낮고 음그 차이가 있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면 결혼은 조금 다른 거거든. 음.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겠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개 중에는 차도 차도 다시 올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진짜 어맞아 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 이거 이거 나왔잖아 똑같은 거 나오잖아 어, 운명의 수레바퀴도 두 개씩이나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빼박 불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음 결국은 여러분이 차도 차도 오기 때문에 되는 사람이 더 많겠다 차도 차도 오게 된다라는 거지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다 어 만약에 헤어졌던 사람이 아니면 은 뭐다라고 하면, 여러, 여러분이 헤어지고 난 후에 누군가가 다가오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만약에 구패가 아니라면, 구패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별을 맞, 자마자이 사람의 초콜릿을 들고 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했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뉴패라면. 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 패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구 패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졌던 사람이고 어 만약에 육 패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져 갖고 마음이 아픈 이 와중에 그냥 어, 나를 갖다가 봐달라고 초콜릿 갖다 자꾸 들이대고 들이대고 하니까 어떻게 돼어 뚜껑 열려 가지고 자꾸 밀어내고 나는 아직 상황이 아니야 진짜 제발 좀 어, 그만 좀나좀 좀 괴롭혀 난 누구를 사귀고 싶지 않은데 또 계속 들려대니까이 사람의 그 정성에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한번 만나줘야겠다. 딱 해가지고서 여, 연애가 들어갈 가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둘중 하나다.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여기는요. 음. 다야 그렇게 쓰니까많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 사람하고 시간을 갖다가 같이 보낸다라고 봐요. 응. 막 주두장창 붙어있기보다는 과거의 연애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구속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서 그냥 여러분의 그 리듬, 여러분의 패턴에 맞게 이 연애를 갖다가 끌고 가 하는 게 아닌가.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이 사람을 갖다가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떤 연애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애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또 다른 어떠한 그 뭐지 그 실패를 갖다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게 된다라고 봐요. 음. 왜냐면은이상그왜 그렇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오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어떡한단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 똑같은 실수를 갖다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겠다라는 거죠. 응? 근데 왜 카드가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본다면은요, 지금 이걸 갖다가 조금, 이게, 이 중간 흐름이 있, 있거든. 그러니까 더 보는 거야. 아, 마, 저기, 뭐, 그, 반전이 맞아. 어, 반전이, 맞아요. 여긴 구패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상처가 줬던 구, 그 상처를 줬던 구패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은 그런 걸쓸수 있지. 구패를 갖다가 뒤로 하고 뉴패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구패에 대한 상처를 안고서 뉴패하고 새로 시작하던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해도 이 사람이 자꾸 어, 다가오고 마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패를 잊기 위해서 어, 뉴패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구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어, 여러분의 감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그 뭐지 추스러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그그 그 저걸 갖다 뭐지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정을 봐줘가지고 어떻게 이제 여, 너, 그 뭐지 여러분을 갖다가.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어, 그, 데이트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유패든 구패든 상관이 없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 어떠한 일련의 그 디프레스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서글픔이나 이런 거는 막 진짜 짬뽕밥처럼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뭐좀 속이 시끄럽고 막 머리가 복잡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래도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일단은 가는 게 아닌가 어, 일단은 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뭐다? 진짜 구패거나 아니면 구패의 기억 때문에 이 뉴페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부담스럽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데이트를 밀고 나 데이트를 하게 된다. 언제까지 구패를 갖다 완전히 지울 때까지 여러분들은 구패를 즐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받아 저기 뭐좀 수용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만약에 뉴패라면 정리. 가 됐나요? 어왜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뉴페일 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구폐라고 확 구폐의 그 흔적은 좀 많지만 확실히 구폐라는 어떠한 그런 건 없어. 근데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나 이런 걸뜬 걸로 봐서 구폐일 확률이 있고 아니면 구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뉴페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사람을 갖다 밀어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인지 몰라도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연애는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구패에 대한 어떠한 좋은 기억보다는 아, 아쉬움과 미련과 미움과 속 시끄러운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걸로 봐가지고는 구패보다는 처음엔 제가 이게 구패인 줄 알았는데 뉴패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음 반반 55대 45로 합시다. 음 왜냐면 여기 떠나는 것도 있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뉴패의 확률이 조금 더구패보다 높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구패가 나오려면 좀 뭔가가 조금 몇 개가 더 나와야 돼. 확실하게 구패일 구페, 어, 때는. 어 근데 이 카드가 제가 솔직히 애매하게 나와서 그래요. 어, 뭐 저라고 뭐다잘 맞추겠습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자체가 이만큼 복잡하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뭔가가 뚜렷 타게 뭐 결론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패든 뉴패든 상관이 없나요?라고 봤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 어, 그렇지만 한동안에 어떤 감정적 감정적으로 소용돌이는 겪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뉴패든 구패든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어떠한 소용돌이 속을 갖다가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지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라는 거지. 뚫고 가는데. 걸려요. 음. 자 3번 카드를 시청해 주신 분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선물할 그 사람 붉은신의 인연일까? 어디 봅시다. 붉은신의 인연일지 아닐지. 네. 여기 생각이 많네. 왜초콜릿을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나?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네 마음에 들든 안들든 그건 떠나서 음, 근데 붉은신의 인연일 수있겠다 아, 붉은신의 인연일 수 있겄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할 모양인데요 음. 근데 솔직히 그래. 붉은실의 인연이든 아니든 인연은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봐요. 일단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았으면 잘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이기적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 어, 계산이 들어가. 계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음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지 관계가. 어. 자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이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을 갖다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아직까지, 어, 뭔가를 이제 하기는 해야 돼. 어, 여러분하고 뭔가 새로운 저거는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 어, 뭐, 어,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말고, 어, 좀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좀 의미 있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나가야 되는 시, 것이 아닌가라고 이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것을 갖다가 알아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 어, 이 사람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어, 이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계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은 금사빠는 아니지 싶어. 어, 금사빠는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좀 오래 두고 보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정이 쌓여 나가서 그런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깊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고 여러분은 솔직히 연애를 갖다가 딱히 하지 않아도 저기, 막, 기분이, 뭐, 뭐, 나쁘고,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음. 그냥, 카드 자체 분위기가 조금, 어, 맑은, 어, 맑은 옹달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탁하고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이 부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그~ 그~ 혼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다 어~ 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뭐~ 그다 거부감도 없고 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 다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음~ 외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어, 외로움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카드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는 걸로서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일상이 그냥 무해 무덕하다라고 봐요. 무해 무덕한 그 일상들이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무해 무덕하면서도 그런 거는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내가 인연을 갖다가 만 끊고 맺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를 결정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초콜릿을 들고 온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 같아. 왜 고민하냐라고 하면 은 내가 과연 지금 내 일상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무해 무덕하다고 술에 술탄데 물에 물탄데 그런 일상이고 외로운 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익숙해져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냥 그렇게 외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가 처박고 비비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근데 굳이 내가 이 마당에 어,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 들겠지만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어,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 낫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감정적으로 잘 코드가 맞는 사람이 들어오겠다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죽었던 연애 세포가 살아난다라고 해야 되나? 어. 이제 그 생각이 별로가 뭐뭐 뭐 내가 굳이 연애를 나는 진짜 비운 주제야 절대 연애는 안해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외로워 외로워 난 연애하고 싶어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뭐에 무덕하게 무탈하게 살고 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떻게 되냐라면 내가 죽어, 죽었다라고 생각한 연애 세포가 그래도 조금씩은 부활하는 게 아닌가 어 그니까 내가 나한테는 나,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음,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누군가가 나한테서 초콜릿을 딱 들고 온다라고 하면 사람이기에 사람이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요. 이 사람이 괜찮지 않겠나.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어요. 우세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근데이 사람이 그 말로는 살짝 뻥을 갈수 있어. 왜냐면 남자 남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기죽기 싫어서 자기의를 갖다 조금 포장을 할 수는 있겠다.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거나 뭐 이렇게 진짜 야 이것은 사기하라고 할 그런 거는 아니지 싶어. 그냥 애교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기에 비해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앞서 나가지 않겠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자리를 갖다가 좀 포장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그 포장하는 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뻥구라를 조금 치겠다라고 봐요. 음. 근데 그거는 왜 뻥구라를 치냐고 라 하면 은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게 막그 대단한 아기를 가지고 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지 싶어요. 아기를 가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 싶네. 음.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음, 이 사람의 방식이 왜 그런 것 같고 굳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왜 초콜릿을 받아 먹어야 되는지, 받아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초콜릿 하나 갖고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웃음> 아, 먹을그 뭐그 초콜릿 샀잖아요. 초콜릿은 먹고 봅시다 일단. 음. 네, 저기만 이 사람이 진짜 출력은 어떻게 알아 어, 아깝게 돈 주고 산거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도 사,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초콜릿은 더 좋아하지 않나요? 일단 돈 주고 샀으니까 먹어는 봅시다. 설마 뭐 1불짜리 샀겠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맞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어, 이 사람한테, 그, 그런 거지. 어, 그냥, 그, 여러분하고 잘해보려고 해서 좀 뻥구락 깠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으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하고서 일단은 이제 또 둘이 만나는 거보다는 음, 둘이 만나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여럿이 어울리면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조금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막 대단히 많은 사람은 아니고 삼삼오 모여서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하고 꼭 둘을 많이 어울린다 라고 는볼 수는 없어요 어. 예, 저기만 즐겁고 안정된 어떠한 시간을 이 사람하고 보내겠다 나쁘진 않은데 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어디 보아요 음.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잘될것 같다. 4번 카드는 음 조금 초장에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갑자기 나인 소드가 나와? 잘 여기까지만 볼걸 그랬나? 여기까지만 딱 스탑할 걸 그랬나?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게 있잖아. 응, 거짓말 한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저기, 막, 재조명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하고 꽤 오래 사귀었는데, 여기서 이게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 봐야겠다. <웃음> 그만 봐야겠다. 아뭐 갈수록 태산인데 어. 이미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미 이륙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어. 이, 이, 이미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음. 근데 왜다그왜다 삼각관계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삼각관계 아니면 헤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어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진짜 돈 문제 일으킨 그 완전 쓰레기야 어 그래도 삼각관계 일으키는 거는요 들쓰레기라고 라고봐그 어.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문제 일으키는 거는 완전 개쓰레기 어 개쓰레기고 그거는 진짜 만나주면 안돼그렇게하고이 어. 삼각관계는요 어, 그, 사람이 좋아질 때는요, 그, 그런 거에서 좀,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퐁당하잖아. 마음이 퐁, 나도 모르게 퐁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정리가 안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이게, 이게, 이게 뻥굴하거든? 어, 좋은 때는 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에 가득하지만 이게 나쁜 뜻으로 볼 때는 구라예요. 구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마 설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알게 된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이거 봤을 수도 있어.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막 이제 홀로 내부로 두고 나랑 같이 노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어. 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세컨드였다 그런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알고 이게 지금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하고 저기 말, 감정이 너무 깊어졌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업그레이드된 감정이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관계.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숨겨진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에 마음이 저기 막한 단계 올라선 사랑을 갖다가 둘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뭘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은 글쎄 <웃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이게 지금 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은 하겠다. 근데 이 초콜릿을 갖다가 줄 사람이 이 사람인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마음은 한 아프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도 지금 갈피를 못잡아. 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여러분도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이 사람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고 라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던 거냐.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 순수하게 사랑한 거 맞아. 그렇지만 자기 상태가 불분명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빠져들었다라는 거지. 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사귀기 전에 이미 정리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응. 누군가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기 막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욕을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응. 뭐그 개중에는 상관녀가 됐을 수도 있고, 개중에는 응. 내 남자 뺏어간 나쁜 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 나중에 그거 알고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은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말 본인이 말안 하는데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일부러 알면서도 여기 이런 데 풍덩풍덩 빠다들진 않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알면은 이 사람 개거품 몰겠지만 내 입장에서도 이거는요 참 애매한 거라 이거야. 이미 마음이 그렇게 됐는데뭐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요, 이, 이 저기 막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음,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저기 막 결정을 못 내린다라고 봐요. 왜 결정을 왜못 내려요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어쩌면 여기가 이숨겨은이 사람이 음, 저기 막 저기 법적으로 부인일 수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어, 이거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예, 여기 또 하나 나온 거 있고 어, 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는 음, 레갈이라는 라 거지 어, 레갈 레갈이 어, 그래, 뭐야 어, 진짜 페이퍼상의 와이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혼인을 약속해놓은 사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전에 어, 안정된 관계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나를 걷다 그랬냐면 여러분한테 푹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이 음또 여러분 하고도 이미 어, 어, 이제 좀잘봐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여기를 봐서는 여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그렇다 아니라고 할 거면은요 그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서른이 넘었다 칩시다 서른 넘었으면은 무조건 어, 과거에 이게 핸드폰 다 뒤져. 어, 어쩔 수 없어. 서른, 서른 한 다섯 넘었다. 아, 서른 한, 서른 두살 이상이다. 라고 그러면 핸드폰 다 뒤져야지, 뭐. 어, 20대 때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쳐아 20대 때 처자식 있을 일은 없잖아. 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 누군가는 있다라고 봐. 20대 때약혼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20대 때는 뭐야? 20대 때는 그러면은 아내로 보면 안 되고, 이 여, 여친이 있었다라고 봐야지. 어. 근데 30대 때서 또 뭐야? 어, 아내가 있는 거지. 근데 30대 때도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신혼일 텐데, 여친으로 봐야지.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럼 아내로 보는 건몇 살이야? 그치. 그래도 30 중후, 중후반은 돼야지 아내로 볼수 있지 않겠나? 쉽네. 응. 어. 그러니까, 잘 봐요. 20대 때는 아니다. 어, 20대 때는 아니다. 그냥 여친 정도. 어, 덜 헤어진 여친. 그리고 뭐, 어, 30대 초반까지도, 어, 그냥 약혼녀 정도로 보면 되고, 이제 30대 중후반서부터 아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연령대마다 다르 융통성 있게 봅시다. 융통성 있게. 어. <웃음> 아무튼, 음. 저기 막 사귈 때잘 봐요. 연애는 솔직히 상관없어. 어, 그렇지만 그 약혼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만약에 2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그건 상관 없고. 어. 상관없고 그렇지만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은꼭잘 살펴보다라는 거지 잘못하면 은 이거는요 내가 진짜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어, 욕먹 욕 엄청나게 먹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본의 아니게 이상한 여자 되는 거 사랑과 전쟁 찍는 거야 본의 아니게 암튼 어, 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그, 초콜렛에서 선물할 그 사람이 붉은색 인연일까라고 본다면, 어, 시절리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봐요. 이만큼까지 간 걸로 본다면은.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